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드랍시핑 네,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 중에서 또 건기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계시고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현재 드랍시핑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어, 이 업을 시작한 지는 만으로 2년 정도 돼 가는데 어, 현재 세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월 평균 1억 정도를 매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오 1억이라고 하는 이 매출이 굉장히 우리 구독자님들께 혹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좀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외구매대행은 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뭐, 모든 분들이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일단 어 본인의 월급만으로 이 생활이 안 되겠다. 뭐 월급 받으면 그대로 한달다 사용하니까 내집 네 하나 구매 못 한다는 생각에 음흠. 지금 구매대행을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는 중국 구매대행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음. 그 구매대행도 홈짐 대란 이런 게 터지면서 음흠. 제가 그 관련 품목을 취급했었는데 그게 너무 많이 판매가 되면서 음흠. 아, 이제 이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은 뭔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다짐을 갖고 진행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면 월급을 좀 넘어서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고민을 했죠 이제 이걸 제이 내가 그만두고 이제 이거에 집중 투자를 하면 더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본업적으로 이제 해외 구매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올 무슨 일 하셨어요? 원래는 그냥 그 작은 공장에서 설계직으로 일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어, 그러면 굳이 그래도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 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음, 뭐 제가 회사를 한 5년, 6년 다녔는데, 음. 연봉에 비해 제가 매년 쓰는 게 연봉 그대로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웃음> 네. 거 <웃음> 돈을 어... 많이 쓰신 거 같은데. <웃음> 아, 그런 건 아니고, 차를 한대 사다 보니까, 네. 그냥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서 차를 샀는데, 음. 그 차의 돈이 다 나가고, 이제. 막상 나중에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음. 이제 막뭐 창업하기에는 뭐 임대료도 나가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재고가 없고 음. 어 로스가 좀 없긴 없는 걸 택하다 보니까 해외 음. 구매 대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 건데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하셨어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면서. 어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완전 몰두를 했죠. 하루에 제가, 원래는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음. 게임을 이제 네달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잠은 항상 새벽에 음. 자고 한네 시간, 다섯 시간 자면서 음. 이 일만 몰두를 했죠. 제가 음... 열정이 가장 높을 때 많은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쵸. 회사 다닐 때는 어찌보면 은9 to 6는 지켜야 되고, 이제 먹는 시간, 뭐 자는 시간 이런 거다 제외하고, 나서는 다 부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대표님처럼 성공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결국은 실행할 수 있는 때에 확실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4개월 정도 게임을 안 하시는 그 기간 동안 매출을 쭉 올리셨던 그런 부분이 됐던 건가요? 그때 매출은 언제부터 좀 많이 나오셨어요? 매출은 제가 한 시작하고 한 음. 10개월 차쯤에 가장 음. 많이 성장을 했고, 음. 초반에는, 어, 제가 아무래도 회사를 다녔는데 음. 일정 월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음. 그 월급만큼은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음. 어, 이벤트 형식에 갑작스럽게 돈을 한 번에 뿔릴 수 있는 형식으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벤트 형식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쿠팡 위너라든가 음음. 그때는 그렇게 쿠팡 위너가 많이 경쟁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래서그 쿠팡 위너로 한 달에 한 3, 4 0 0 정도 음. 순식을 이렇게 벌어가서 그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전 풍족한 네. 때를 맞이하셨군요 아, 그러면 어찌 보면 한열달 정도를 투자를 하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퇴사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도 딱 결정적으로 하실 수 있었던 건가요? 음 이거는 제가 본업을 할때 일어났던 일이고 저는 구매대행을 원래는 회사를 다니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때는 음, 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구매대행을 했는데 음, 음. 그게 두달 처음 시작하고 두 달째 됐을 때 순수익이 400만 원이 난 거예요 어우 두달 만에요? 네 우와. 운이 그 자신해.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응. 저는 항상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400만 원 정도 터지면서 응응. 이제 이걸 사입해야겠다라고 응응. 생각해서 400만 원치 응. 그대로 사입을 했는데 어 망했겠네요. <웃음> 망했을 거 아, 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게 쿠팡에서 4일 만에 다 덤벨가 다된 거예요. 400만 원치가. 뭐였어요? 물어봐도 되나요? 덤벨이요. 덤벨이요? 네. 아그 아까 홍진 상품 하셨다고 네네. 했던 게 무게 조절 덤벨인데. 아 근데 이 덤벨이나 이런 애들은 좀 무거워가지고 구매대행하기 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런 게좀더 진입장벽이지 않았나 싶어요 음. 어차피 그 배송비라는 건다 저희 판매가에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음. 어, 마진적인 부분에서는 큰 타격이었는데 다른 부분들은 뭐 무거우니까 고장이 나거나 음. 부서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 때문에 고장은 나는데 그거는 제가 그 구매하는 공장에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음. 그 이야기도 조금 좀잘 나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도 이미 구매대행을 어느 정도 판매를 좀 했다 보니까 이 공장에서 대표님을 조금 알아봐 주시기도 했고 사정도 좀 많이 봐주시기도 하셨고 맞아요. 어찌 보면은 되게 쉽지 않았을 텐데 물류대행 해주시는 업체도 저 중간에 또잘 해주셨고 뭔가 이렇게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운이 좋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운이 좋다라는 것도 내가 도전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도를 했고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운도 받아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만큼의 결과가 나오신 것 같아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네 뭔가 저도 분발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또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어찌 보면 중국 구매대행으로 하시다가 사입도 진행을 하셨다가 지금은 다른 걸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네. 지금은 건기식 쪽 맞으신가요? 어, 네 맞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건기식으로 구매대행을 시작을 하셨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건기식에 또 관심이 있으신 우리 판매사님들 정말 많으실 건데 맞죠 네, 이팔로를 어떻게 이렇게 또 개척을 또 하셨는지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떻게 중국에서 사입을 했다가 이거 다 끝내고 나서 추가 사입으로 안 가고 왜 해외 구매대행 건기식으로 가셨는지 이거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은 중국 구매대행으로 제가 제품을 시작했는데 그 제품이 사실 제가 해야 될건 많이 없었어요 뭐 주문 처리나 발송 처리나 이런 거를 3PL 업체해서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담당 매니저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재고 관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판매가 좀 되다 보니까 한 4천만원어치를 이제 사입을 했어요. 음. 제 이제 완전 종잣돈까지 다 모아서 4천만원 사입을 해서 컨테이너에 꽉 채워서 왔는데 음. 이게 컨테이너가 쌓을 때 제대로 안 쌓아서 이게 문 열리면서 다 쏟아진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제품 다 깨지고 이제 음. 뭐 전체가 깨진 건 아닌데 일부분이 깨지니까 그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그거 처리하는데 한 2주 가량 소요됐는데 돈도 날리고 그 처리하는데 네. 또 처리 비용도 드셨을 맞아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비용이나 이런 게 스트레스로 왔고 일단 그 제품을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대로 그래서 음흠. 뭐 고장난 부분은 저희가 무상 수리해드리겠다 음흠. 그리고 그 제품이 이제 지능적으로 고장이 나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CS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음흠. 그래서 그걸 감당하는 게 제가 힘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CS가 없고 편한 걸 찾아보자고 해서 편한 길로 가고 싶다 음.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브랜드 제품이잖아요 네. 근데 브랜드는 아무래도 성지가 미국이다 보니까 음. 미국에서 가장 편한 게뭐 있을까 해서 찾은 게 바로 음. 건강식품이었어요 음. 그 건기식을 하게 되면 어, 해외 구매된 건기식인 경우에는 저도 신고를 당해봐서 이렇게 식약처 불려갔다가 오고 네. 경찰서 불려갔다가 오고 해가지고 좀 알긴 하지만 우리 초보 우리 셀린이 분들께 뭐부터 준비하라는 좀 코멘트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건강식품을 진행하시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많은 분들이 막 건기식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건기식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목소리> 어 사실 저희가 미국에서 오는 제품들은 기능을 인정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객들이 뭐 과대광고라든지 허위광고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을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유니패스는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실 때 저희가 뭐 통신판매업이라든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기능식품이 아닌데도 건강식품 판매업 영업 등록증이라든지 이런 걸꼭 음. 준비하신 다음에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필요한 신고증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증은 스마트스토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맞죠. 카테고리에 올려야 되니까 필요한 거고 그리고 해외식품 판매업 신고도 하셔야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건강식품을 우리나라에다가 팔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해외식품 판매하는 사람이야 라는 영업 등록을 또 우리가 구청에다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그두 가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교육도 이수하시고 배우시고 나셔야지 사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유니패스 이야기 하셨고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응. 유니패스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 건강식품을 판매할 때는 에 금지 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응. 그런 걸 많이 필터링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주문이 들어오면 원래는 사전 신고라는 걸 해요 응. 그래서 이 제품이 만약에 사전 신고를 했을 때 식약처 쪽에서 음. 어, 통과가 가능한 제품이면 그대로 합격을 시켜주고 음. 아닌 경우에는 불합격을 주거든요 음. 그때 저희가 이제 만약에 금지 성분을 제대로 걸르지 못했을 때 음. 불합격이 나면은 그때 이제 주문 처리한 걸로 취소하고 음. 환불까지 진행하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음.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유니피스가 저희 통과 날때 하는 관세청이죠. 네 맞아요. 네. 관세청에다가 저희가 어떤 물건을 한국에 있는 고객한테 물건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사전 신고를 해서 이 상품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게 유니패스입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시면은 유니패스에 등록하셔가지고 사전 신고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주신 거고 허위 과장 광고도 사실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우리가 해외식품을 판매를 하는 건데, 자칫해가지고 말을 보면은 만능통치약처럼 이렇게 아, 판매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문제가 될수 있죠.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뭐 오메가3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외식품이기 때문에, 뭐 혈액 건강이 좋아진다 아... 뭐 이런 얘기들은 다쓸 수가 없는 게 해외 구매된이 해외식품 판매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팁으로 꼭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편한 길로 브랜드 상품을 알려져 있는 거를 좀 판매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떠나셨다고 하셨는데 주로 소싱처는 어떻게 되시는지 뭐 건강식품 소신차라고 하시면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유튜브에도 많이 응. 퍼져 있는 건데 저는 아마존이랑 아이허브 두개다 이용하고 있어요. 보통 아이허브에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응. 근데 아마존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 품절이 났다던가 응. 이게 수요가 있어서 아이허브에도 이제 재고가 없어서 응. 아마존에만 있는 경우 응. 또는 아이허브에 없는데 아마존에만 있는 경우를 응. 응. 저는 아마존에서 소싱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허브가 한국에서도 사실 한국어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일반 소비자들도 살수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한국 소비자가 직접 살수 있는데 근데 잘 파시는 이유가 뭔가요? 잘 파는 이유는 이거는 뭐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우선 아이허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뭐 미국에서도 아이허브가 원래는 어,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유행하는 사이트예요. 음. 그래서 아이오브를 한국분들이 많이 사용은 하시는데 어,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는 아이오브가 있는지 몰랐어요. 음. 그랬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아이오브를 쓰게 된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오브에서 토싱을 하다 보니까 사실 같은 가격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 아이오브를 사용할 때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음. 또 이제 외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면서 판매 전략 중에 음. 이 가격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싸게 보이는 전략을 사용하면 응. 응. 조금 더 이제 판매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음, 일단 브랜드 상품이기도 하고 또 구매대행이지만 딱 브랜드 상품이니까 고객들이 딱 찾는 고객들이 또 있기도 하고 근데 이 상품을 사실 똑같이 파는 다른 판매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의 경쟁력은 어떻게 가져가셨어요? 어, 많은 분들이 판매했을 때 똑같은 가격이니까 응. 응. 응. 판매되는 경쟁력 말씀하시는 거죠. 응. 우선 이게 뭐 판매처가 저희가 네이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저희 오픈마켓이나 다른 플랫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응. 그런데 이미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응. 이게 어, 저도 이유를 잘 모르는데 고객들이 어떻게 제 제품을 찾아내서 편하게. 이렇게 구매를 하세요. 응. 그만큼 이게 뭐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요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가격적인 응. 거를 고민하면서 올리지 않으면은 음.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적정 음. 마진을 선택해서 이제 올리면 무조건 판매가 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스마트 스토어에서만 팔아야 돼라고 하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쵸. 꼭 그래야만 한다라는. 근데 생각보다 틈새 시장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픈 마켓에서도 분명히 판매가 되기 때문에 오픈마켓에서 조금 더 매출을 더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좋으신 거라는 팁을 주시는게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어 그래도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매출이 좋으십니까? 네 그래도 저는 네이버가 가장 매출이 음, 많은 편이에요. 음, 건기식은 사실 근데 저희 상품명에 뭐. 혈액 순환 뭐 아니면은 눈 건강 뭐 이런 키워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어떻게 노출을 하시는 건데요? 광고를 그 하시나요? 광고를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제가 어 따로 검색은 해 봤는데 제가 한 1억 매출 되는데 음. 월 평균 1억인데 보통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광고비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건데 <웃음> 사기꾼. <웃음>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원래가 이렇게 구매됐던 제품을 사람들이 재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건데, 어, 저희가 제품명을 작성하실 때, 저희가 뭐, 제품에 있는 그, 읽는 그대로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뭐, 혈액순환 이런 게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 오메가3로 예를 들면, 오메가3가 PC 오일로 보통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있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PC오일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PC오일이냐 아니면 PC오일이냐 이런 것처럼 세개다 검색해 보고 그 키워드를 다 넣어주면서 음. 오타 되겠군요. 검색에 대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대응을 해서 상품명을 지으시네요. 이거 되게 좋은 팁인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품의 기능에 되게 집중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상품명을 짓기 마련인데 그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고객들이 오타를 낼 수도 있고 고객들이 또 다른 길로 뭐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창의성? 이건 또 약간의 창의성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아이템 스카우트라든지 프로그램은또안 나온단 말이죠 어찌 보면 오타에 어,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팁을 좀 많이 받아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격 책정이나 마진 책정 이런 것도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주력 소식 나라가 미국 말고도 또 있으십니까? 어, 우선 주력 소식은 저는 미국만 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미국이 비타민 쪽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음. 미국만 소싱하고 있고 어 가격 책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마진 노선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이거를 책정하실 때 만약에 내이 제품을 소싱할 때 그냥 한 10%다 15%다 20%다 이렇게 음. 마진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하셨으면 그거를 이제 엑셀로 수식을 걸어서 이제 빠르게 루틴화 작업을 하는 거죠 음.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늘려가면서 다음에 내가 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빠르게 헤쳐나갈 수 있게 진행하시면 좋고 음. 그리고 이 가격이 다뭐 정해진 마진에 판매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경쟁이 심한 뭐 제품들은 뭐 마진을 적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경쟁이 심하지 않은 곳에선 조금 더 많이 챙겨간다거나 음.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마진을 좀 형성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어 지금 달러가 되게 강세잖아요. 이럴 때는 에 판매가를 좀 조정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현재 현재 기준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1,300대로 내려왔어요. 초반으로. 음, 내려왔. 승님마진 했대 네데한달 네. <웃음> 전에는 그한 달도 아니었죠 한 3주 전에는 한 응. 1450원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계속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니까 제 마진이 응. 점점 이 제로마진에 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아 가격을 응. 올리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올리면 또 판매가 안 된다는 응. 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응.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니까 나만 오른 게 아니고 응. 다른 사람들도 다 올랐으니까 응. 어차피 똑같이 올릴 거다 응. 눈치 싸움만 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응. 생각해서 실제로 이제 잘 팔리는 주력을 몇개 올렸는데 판매가 그대로 잘 되더라고요 응. 이제 뭐 마진도 저 챙겨가니까 기분도 좋고 응. 응. 지금 이제 환율이 더 내려갔으니까 응. 마진율의 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높아졌겠네요 네, 가격은 내리지 않고 환율은 내리지 그으니까 <웃음> 맞아요 지금 행복한 상황이에요 <웃음> 어, 너무 좋네요 나중에 밥 사주세요 <웃음> 그러면 혹시 해외 배송 시에 좀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까요? 아마존이나 뭐 아이허브로 하시면 사실 한국까지 바로 고객한테 가니까 큰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될 거라고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딱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건 없어요. 근데 음. 어, 그 플랫폼에 대한 주의사항이죠. 이거는 음. 쿠팡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미만이면 음. 그 쿠팡에서 직권 처리를 해주잖아요. 음. 취소 요청을 했을 때 음.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음. 원래는 고객이 개인 통과 번호를 입력 주시면 음. 저희가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어요. 음. 근데 이게 개인 통과 번호가 틀려서 만약에 유니패스 음. 통관 도중에 이제 묶여 있으면은 고객은 배송이 안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쵸, 그쵸. 그냥 쿠팡에다 취소 요청을 음. 하고 그러면 이제 취소 요청이 되잖아요. 저희는 제품을 출고해서 결제까지 했는데 음. 이제 붕 떠버린 현상이 음.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고객님한테 전화를 해서 통관 번호 좀 알려달라. 음. 그리고 제품 받으시면 저희가 회수할 때 회수 비용도 저희가 음. 가져가고 이제 회수하고 나면은 재판매도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먹는 경우가. 영양제 부자시겠네요 네, 제 사무실에 영양제 한 100개 정도 있어요 어, 이런 그렇죠, 되팔면 이거는 사실 큰 범법 행위가 될수 있으니까 또 다른 거에 비해 건강기능식품은 또 불법통관처럼 느껴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또 되돌려 보낼 수도 없고 거기서 맞아요. 받아주지도 않고 그럴 때 문제가 좀 많이 생기겠어요 혹시 이럴 때는 좀 먼저 개인통관 번호를 좀 유효성 검사를 먼저 좀 돌리고 이렇게 하진 않으세요? 어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검사를 하고 보내요 음. 뭐 그게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음. 고객들도 나중에 전화 배송 지연돼서 전화하는 것보다 음. 미리 이제 저희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주세요 음. 이제는 다들 해외구매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고객들도 인지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말하기 좀 편해진 상황이 아닐까 많이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해외구매대행의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계속 음. 더 운을 쫙 받아가지고 지금 월 100억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지 그랬으면 희망하지만 네. 일단은 건강식품이라는 쪽이 이것 뿐만 아니고 해외 구매대행으로 네. 이제 매년 그 금액이나 수량 같은 게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만 봐도 저희가 볼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품목이 건강식품이에요 네. 건강식품은 아니고 식품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스트가 건강식품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도 있었고 이제 자기 몸에 더 투자를 하는 시기가 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제가 평생 간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음, 음. 어, 내가 이제이 사업을 하고 부수입적인 면에서 음. 조금 더 충족을 할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혹시 앞으로 해외 구매된 특히 건강기능식품 쪽이 건강식품이라고 또 얘기하셨는데 이쪽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음, 있을까요? 이거는 뭐 건강식품만 따로 해당되는 건 아니고, 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 같아요. 뭐, 다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해서 되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거를 좀 오프라인 매장에 비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프라인 옷가게를 오픈한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할 거고,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는 이제 우리가 쇼핑몰을 꾸미고, 뭐, 배송 정보라든가 이런 걸 꾸미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고, 이제 옷가게를 인테리어까지 다 했으면 제품을 이제 넣어 놔야 되잖아요 예쁜 옷도 걸어 놓고 그냥 기본적인 흰티도 걸어 놓고 이런 것들을 깔아 놓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이제 상품등록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보통 한두 개 등록해 놓고 판매 안 된다 이런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으로 비교했을 때 여러 개 깔아 놓는 작업도 하지 않고 이제 제품이 대박 나길 바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우선은 제품을 이렇게 다 깔아 놓으셨으면 옷 가게도 보통 가게 앞에 이렇게 마네킹 하나 세워놓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가장 예쁜 옷을 뒤피에 넣는데 저희도 이런 거를 기획 상품이나 음. 뭐 매력적인 상품을 앞에 깔아서 이제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음. 전략을 세우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시면 서 조금 더 성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음, 그러면 어찌 보면은 내가 판매를 할때 집중을 하고 스토어를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차리는 것처럼.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전문적이고 조금 더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들이 좀 다양하게 진열되어 이 있으면서 좀더 보기도 좋게 이런 식으로 좀 꾸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기도 하고 한두 개 올려놓고 정말 맞아요 아 외출이 안 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음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 구매행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 많이들 쓰시잖아요 맞죠. 대표님도 쓰시나요? 저도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음. 왜냐하면 내가 이제 상품을 등록하는 데는 응. 사람이다 보니까 초반에 열정이 불탔을 때는 막 응. 하루에 100개, 150개도 등록을 했는데 응. 이게 영원하지 못해요 제 마음이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태해지고 상품 등록을 하지 않는데 응.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다 응. 라고 해서 이게 답이다라고 해서 진행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응. 근데 뭐 매출이 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드라마틱하게 낮은 한다라고요. 프로그램비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어, 맞아요. 딱그정도요딱 네. 프로그램비 정도만 벌려요. 음. 뭐 제가 대량을 대량답게 쓰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음흠. 저는 딱 프로그램 비용 정도만 들고 제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흠. 어, 이제 한네달 정도 사용해보고 이제 대량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음... 그럼 반자동은 어떠세요? 반자동은 어, 수기를 등록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반복된 작업들이 있어요. 뭐 사진 다운로드나 뭐 링크 저장이라든가 이런 게좀 물리적인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뭐 절약하거나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안 쓰세요? 어, 저는 무조건 사용하죠. 아, 어디 거 쓰세요? 어, 따로 이제 자체 제작으로 쓰기는 하는데 뒤에 어, 상품할 때는 저도 그냥 일일이 하나씩 다운받아서 하고 있어요. 음,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초보 셀러 분들이 시작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대량 등록, 그리고 반자동, 그리고 한땀한땀 한땀 올리는 거이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추천을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시작하시면은 우선 수기로 등록을 해보셔야 돼요. 음. 내가 이 플랫폼마다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기로 만약에 100개를 등록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반자동 프로그램을 서 모든 마켓에 뿌리시고 이제 그때 이제 기획 상품을 하는 거예요 만약 100개 올렸다고 하면은 뭐 10개 정도는 내가 기획 상품을 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섞으면서 하시면은 조금 더 매출이 빠르게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일단은 그 해당하는 플랫폼들마다의 특징이 다 있으니까 거기마다 상품 등록하는 것들을 조금 먼저 학습을 좀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맞는 타입의 프로그램들을 좀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 혹시 끝으로 소감, 촬영 소감과 어, 우리 셀러 분들에게 향후에 어떤 걸 하실 거니까 뭐 이렇게 많이 또 응원해달라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은데요? 네. 어, 오늘 촬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을 한번 돌이켜보게 된 거잖아요. 사실 이런 시간이 없었거든요. 음. 야 앞만 보고 많이 달려왔었는데 어, 뒤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일단은 다나 쌤하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뭐절다 아나봐요. <웃음> 뭐 어떻게 해서든 아마 방송도 보신 분 있고 유튜브도 보신 분 있을 텐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 제가 여기 와서 네. 촬영하는 게 사실 좀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늘 즐겁게 잘 어, 유, 어, 인터뷰를 했고요. 진행을 아무래도 너무 잘해주셨으니까 제가 말을 편안하게 할수 있었던 것같은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 사실 많은 정보들이 풀려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들을 많이 조합하시어서 하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시는 한 분을 그냥 찍어서 그냥 이분이 내 스승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분의 노하우들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드랍시핑님이 또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나셔가지고 좀더 자세하게 해외 구매된 건강기능식품 이쪽으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서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